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아멘! 저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분야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종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멘! 블록체인을 이용한 종교라니, 어디에, 어떻게 종교와 블록체인 기술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이 종교는 과연 어떤 형태로 신을 믿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흥 정교, 바로 제로엑스 오메가입니다. 2018년 5월 19일,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어거 천립자인 마토 리스틴 씨가 설립을 했는데요.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통해 이 제로엑스 오메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현된 이 정교는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지극하고 헌금 먹금과 사형, 청교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기 반기죠? 응. 이것이 바로 0X 오메가의 상징, 도치 월입니다. 도치코인을 통해 해외에서 유행했던 강아지 사징이랑 일각골레라고 불리는 고래 모양을 섞여서 만든 도치 월입니다. 어, 별로 안 귀엽다 데스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교들을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반면에 이제로엑소메가는 브록젠 기술을 활용해서 탈공위적이고 공개된 정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제로엑소메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의 대리자 역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황님, 기독교의 목사님과 같이 신자들과 신 사이에서 진공털이 역할을 하는 대리자가 없습니다. 응? 그러면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전교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존 전교는 주한집권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고 신앙에 대상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엑스오메가는 그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찬시자인 리스턴씨 역치도 지도자나 다른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교에서는 뭘 믿냐? 라고 질문 나오겠죠? 이 제로 엑오메가는 모든 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블록체인의 합의현상 과정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기존 종교들의 결의 그리고 신앙 내용은 절대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엑스 오메가는 신한내용은 합의 과정을 가져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부분은 그 신한내용 자체도 블록체인 위에서 투표로 업데이트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합의 과정에서 위경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드포크를 통해 전파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한마디로 시인자가 원하면 내연은 바꾸는 것도 가능! 난 <놀라> 다크래! 네 지금까지의 종교와 완전 다른 새로운 모습의 종교인 제로엑스 오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그리고 저직군연에 적용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천 국민의 합의 과정을 통해 돈지 내용이 결정되는 그런 새로운 분상형 돈지 국가가 나타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로엑스 오메가라는 프로젝터가 잔남처럼 느끼지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누려주시고요. 궁금하시면 내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블로그인포 카카오플러스팅그도 주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화이팅 합시다. 바이바이